안녕하세요. 마스터 클래스 FX의 이 양호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현재 차트가 엄청난 지금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엔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3주째 약 1000핍, 네, 약 1000핍 정도가 순식간에 그냥 떨어져 버렸는데요. 어, 유로엔도 그렇고 거의 지금 모든 것이 유로엔에서 한 500핍 정도. 그다음에 키위엔 호주엔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심각합니다. 어 천핍 그렇죠 그리고 호주엔도 한번 찾아볼까요? 호주엔이 여기네요. 호주엔도 약 천핍 정도. 지금 천핍이라는 지금 엄청난 움직임을 약 3주 동안, 3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서 3주 동안 거의 모든 이제 페어들이 최소 500에서 최대 천핍 정도의 움직임을 지금 크게 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차체 움직임이 심할 경우.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움직임이 심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해야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입니다 첫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래를 열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이 보시면 은 달러엔 차트입니다 자 달러엔에서 제가 예상을 한 것이 이제 101.50에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려오는 것뭐 이런 정도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1시간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1시간 차트에서 지금 101.60 정도까지 왔어요. 그렇죠 내려왔어요. 처음에. 101.60까지 내려온 후에 지금 그 다음 1시간 캔들 클로즈를 보면은 불캔들로, 캔... 불캔들로 지금 1시간 캔들 클로즈가 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1.60까지 내려온 후에 베어리시 캔들이 닥치고 그 다음 불캔들이 나와서 닥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101.50을 중요한 서포트로 잡았고 불 캔들이 나온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어디? 105까지 내가 예상했던 105까지.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스탄로스입니다. 스탄로스. 자 스탄로스를 어디다 두어야 합니까? 보통 이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서포트 밑에다가 스탄로스를 두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탄로스를 이 서포트 밑에다가 두면은 이 스탑루스의 사이즈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1.218, 이게 121핍입니다. 121.8핍. 120핍 정도인데 스탑루스가 너무 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내가 아무리 같은 리스크 30핍건, 40핍건, 120핍건 같은 리스크 퍼센트를 가져간다고 해도 2%라는 리스크를 두고 거래를 한다고 해도 라 사이즈만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거래를 해도 스탑루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시간, 내 타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한 현재 위클리 차트를 보면은 알수 있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3주째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칼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칼날을 우리가 바닥에서 캐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즉, 바닥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5 이런 레벨까지 올라왔을 때, 가격 조정을 주었을 때, 이런 방향으로 추세를 따라서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닥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다가 몇 시간 후에 런던이 열렸을 때, 혹은 뉴욕 세션이 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또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사 호수도 엄청 크고 그러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매수를 아예 거래를 아예 피하시고 거래를 열지 않고. 천천히 기다린 후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거래를 해야겠다 자 그러면은 자 키위달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키위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클리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러한 차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제 레지센스 역할을 하는 트렌드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바닥 역할을 하고 있는 트렌드라인이 있습니다 서포트 칼이죠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지금 위클릭 캔들이 지금 오늘 막 열린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만 움직임이, 오늘만 움직임이 약 350핍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근데 나는 여기서 무조건 거래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난 중독이다. 자, 그런, 그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검은색 트렌드 라인 보이시죠? 뚫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피부나치도 이용했을 때 피부나치 레벨이 78.6에서 거부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그 제가 만약에 거부반응이 거부 나오는 것을 보고 난 추세를 따라서 매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스탑루스를 쓰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런식으로 스탑루스를 쓰셔야지 내가 스탑을 당해도 내가 리스크를 둔 만큼의 돈을 잃는거지 스탑루스를 안쓸 경우 예를 들어서 스탑루스가 없을 경우 가격이 여기까지 그냥 순식간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 캔들 이베어 캔들 보이시죠? 이 캔들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반대방향 위로, 내 반, 내 거래의 반대방향으로 그냥 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카운트 그냥 탈탈 털리고, 또 바코드처럼 시브레이 그냥 욕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래를 할때 스탑루스를 써야 합니다. 자, 이런 마켓 상황,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켓의 볼레틸리티, 이 마켓의 볼륨 자체가 상당히 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탑루스를 안쓴 분이 한분 계세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자, 5일 마이너스 10% 찍었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생각시 오바했다가 대장으로 정통으로 청하셨네요. 그쵸? 내 계좌 마이너스 3200만 원 찍힌 뒤제 어쩌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스무스를 쓰자. 스무스가 없으면 저런 식으로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본인이 트레이딩, 이 트레이딩 자체를 겜블로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전혀 문제가 없, 없습니다. 스타무스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 트레이딩 자체를 비즈니스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투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무조건 스타스를 쓰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거래를 할때스타스를 써야 합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자 이러한 뉴스, 그래서 Forex today, risk thrown into a spin on mountain, coronavirus fears, kiwi, oil, collapse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키위 달러 그리고 오일, 아, 오일 오늘 그냥 반토막 났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마켓의 volatility, 볼륨이 엄청나게 커지면 은또 이제 3 0 0 p 5 0 0 p 1 0 0 0 p 이런식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의 브로커 고객의 안전 그리고 브로커 자체에서도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의 레버리지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레버리지 자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때 마켓의 움직임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이럴 때에는 미리 뉴스를 보내고 미리 브로커에서 저희에게 뉴스를 보내고 이 시간대에는 우리가 레버리지 자체를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1대500, 1대200이 아닌 1대50으로 일시적으로 줄이겠다. 이런식으로 뉴스를 보내줍니다 자 근데 지금같이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갑자기 주말동안 아니면은 거래 첫날 엄청나게 움직임이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저에게 이메일로 공지를 하고 레버리지를 일시적으로 강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실 때이 점을 무조건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레버리지를 있는거 다 쓰셔가지고 할 경우에는 진짜 그것은 갬블이기 때문에 도박성이 심해집니다. 그러면은 바코드가 또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개 정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4시간 데일리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클리 차트로 분석을 해줘야 주 해요. 안 그러면은 노이즈가 너무 심하고 줌민이 너무 돼가지고 아예 차트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베일시 채널 안에 있다가 지금 위로 뚫은 모습이 보입니다. 자 1.150 1.150이 우리의 레지센스였습니다. 자, 레지센스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베어리시 채널 안에 있고, 3주 동안 유로가 엄청난 힘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할, 찾아야 할 거래 셋업은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로 이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그러면 해야 하는가? 이런 지점에서 그냥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 데일리 차트에서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4시간 차트. 매시간 차트에서 혹은 이제 가격대를 좀 이용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1.14의 가격이 있는데 어 1.14보다는 조금 더어 나에게 마음에 드는 1.125 보시면은 왜 그런지 어 왼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포렉스 같은 경우 혹은 주식이나 모든 차트 같은 경우는 왼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125레벨에서 이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엔 한번 봐볼게요. 달러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클리 차트를 이용을 해서 보시면은, 첫 번째, 어, 우리가 101.500을 <웃음> 101. 이제 서포트로 삼았고요. 보시면은, 101.500까지 위기, 어, 현재 이 위클리 캔들 위기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나왔고 계속해서 이 트렌드라인을 어 서포트 삼으면서 이제 리테스 보여주지만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달러의 힘이 지금 3주째 계속해서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은 이러한 큰 움직임이 아니라 105레벨 정도까지, 그렇죠 105레벨 레지스 정도까지 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해서 거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101.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로엔 한번 가볼게요. 자, 유로엔 같은 경우에도, 어, 베어리시 채널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매도, 매도셀업을 찾아야 하는데요. 어, 지금 3주째, 마찬가지로 3주째 지금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어, 117이라는 서포트 레벨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서포트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매도 같은 경우는 항상 레지센스에서, 항상 천장에서, 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데일리 차트로 또 넘어가 보면은, 이러한 차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첫 번째 스텝이, 어, 첫 번째 스텝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는 한 119, 118.50에서 119 정도의 이제 레벨, 어, 이 구역으로 진입을 해준다면은 저희가 캔들 패턴 그리고 다른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 매도 셋업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 서포트까지 거래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운드엔 봐보겠습니다. 파운드엔도 상당히 유로엔이랑 비슷한 셋업입니다. 배열 이 채널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후에 지금 이제는 하락 움직임을, 이제 하락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 서포트를 몇개 그려놨습니다. 자, 서포트에서 반동을 줄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미리 좀 생각해 두었는데, 첫 번째 서포트를 좀 뚫고 두 번째 서포트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간이나 이제 바닥에서는 저희가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신스 레벨까지 올라왔을 때 저희가 매도를 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정도 레벨까지 135.700 135 레벨까지 올라와 준다면 은 이제 그 다음 서포트까지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로달러, 달러엔, 유로엔 그리고 파운덴까지 한번 또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지금 상당히 마켓의 움직임이 심합니다. 이럴 경우에 최선의 방법은 거래를 피하는 겁니다. 거래를 열지 않는 것이 내 어카운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마켓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완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득피하시길 바라면서 나머지 분들도 좋은 한주 보내세요. 이상 마사클스 FX의 이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